꿈에서 깨어보니 10년 전이신가요 당신이 알고 있다면 내가 왜 하나 없진 않겠지 5월 3일 방송되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트랄랄라 브라더스의 첫 방송 무대가 성공개되었습니다 박지현은 두뇌 게임보다는 몸게임에 강하다고 밝혔는데요. 나훈아의 팔자로 트로트의 황제다운 명실상부한 특급 무대를 꾸몄습니다. 트랄랄라 브라더스는 미스터 트로트의 탑세븐과 화제의 참가자들이 재밌는 게임도 하고 고품격 라이브도 즐기는 뽕석이죠. 하이브리드 게임 의 음악쇼입니다. 오늘 3일 밤 10시 TV조선에서 첫 방송됩니다. 꿈에서 깨어보니 십년 전이신가요 당신이 알고 있다면 당신은 무슨 일을 지나왔던 십 년을 내가 왜 하나 였다면 덥진 않겠지 걷진 않겠지 하고 싶으시